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?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찾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,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.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잘게 해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계속 떠나